지금부터 안센스 4호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함께 판매하는 삼각대랑 호환이 좋습니다 1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지만 저희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4호 제품 속에 1 4분의 1인치와 3 8분의 3인치 젠더가 있습니다 모두 없애고 바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조명을 돌릴 필요가 없어서 간편하죠. 이게 가벼운 조명의 장점입니다. 약간의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기본 X밴드의 각도가 답답하신 분들은 수직 촬영 X밴드를 추가로 구매하세요. 다시 조명을 손쉽게 붙여주고 각도를 조절해 줍니다. 이제 90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 손쉽게 확산판을 분리해 줍니다. 소프트 박스를 부착하려면 전면의 확산판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부터 차례대로 씌워주세요. 전이 소프트박스 때문이라도 45를 살 겁니다. 룩스패드 형태의 제품들은 측면에서 새는 빛이 생각보다 눈이 아프거든요. 컨트롤러를 연결하고 웜 화이트 쿨 화이트 두개를켜 뉴트럴 화이트까지 총세가지 색상입니다 다이얼을 돌려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엄청 밝죠? 와이어 고리로 어디든 걸어두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턴 CRI의 중요성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흔히들 많이 사는 링라이트고요 이번엔 안세스 조명입니다. 태양빛 아래 자연의 색상을 잘 표현하는 제품이 좋은 제품입니다. 안세스의 조명은 자연의 색에 가깝게 표현해줍니다. 이제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양한 색을 가진 사물일수록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사과 표면의 색감 차이가 보이시나요? 카메라가 아닌 휴대폰으로도 찍어볼게 요